어때요? 이뻐. 진짜. 진짜. 이거 이거. 아, 트이이쁘 이거 이거.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요이거하고하고이요하이라 이라하고. 이 이라하고. 이라 이라하고. 이라하고. 이라이이하하고이이 야해요. l 다 다바 n 오.. 예쁩니다. 아니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완전 예뻐요. 분이에요. 오, 너무 예쁘다. 선택해 주세요. 한 개만 네 선택해 주세요. 한 개, 응, 오빠가 응. 원하는 걸로. 응 여기 몸에한 네. okay. um, 아, a, 아, 아, 아, 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한 아, 아, 한국 아, 한국 아, 한국 아, 한국 아, 한국 아, 한국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한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? 오, 마에 들어? <봐라이> 야, <이야>, 옷이 <봐라이> 잘 어울린다. 이거 너무 이쁜데 이번은 이것도 마음에 들어. 지금 딜하고 있는 거잖아. 깎아달라고 하고. 3 0嚟聽이層呢得得噃如果得得三四0六3 0九十十十十十3 0만원十十十十十十 300. 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0 0 0 아, 깎았어 이거, 오만원 깎았어 이거, 도오만원 깎았어 다 이거, 깎카소 이거, 카카소, 78만원 74만원? 3만원? 7카 78만 거 카카소, 이거, 카카소, 이거, 모 이거, 네카소 이거, 카카 이거, 봐라 소 이거, 이거, 기와이 <웃음> 여기 아니까아 어. <웃음> 여기야 뒤에다 이 여기? 아, 아니, 아닌데? 아까 사장님 우리한테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다 그랬어? 보내아 아, 닫았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떡목이야 그럼 들어가야 돼? 아는 골목이니까 아는데야? 네. 진짜? 소속할까요? 어? 소속해야지 소속해. <웃음>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. <목소리> 오빠 응? 내가 더 해서 하자 뭘? 이거 하라고 나보고? <목소리> 내가? 응. 내가 왜? 돈 줄게 해아 예뻐요 진짜네가돈 <웃음> 준다고? 응 자세하니까 내가 돈 해야지 남자도 이거 하는거야? 괜찮아 응. 예쁘게 해줄게 예? 응 옛날길래 동생이야 네 어? 어? 내가 해. 하고? 잘해 돈 줄게 응. 돈 준다고? 응양 말해 었어 빨리 <웃음> 해라고 그래 <웃음> <웃음> 그래 <웃음> 해도 되는거야? <웃음> 여기 한아 해. 가자. 세한 그래. 음. 음. 거예요. 그래, 오빠 돈 없다? 괜찮아. 오빠 돈 줄게요 알았어. 돈 이게 뭐야? 이게 어? 아, 여기다가? 네. 어. 아, 어디 여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말입. 진짜로 이거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손톱은 안 돼. 안 돼, 손톱은. 하라고. 여기만 할게, 여기만. 여기만. 두 개? 응, 오케 나한테 돈 줘. 두 개? 아니, 이거 말고. 나 이거 창피하잖아. 창피하니까. 창피해. 피하지 남자잖아. 두개할 두개 테니까 20만 동? 10만 동. 10만 동? 20만 응. 에 15만 동. 10만 동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10만 동을 받을게요, 제가. 요거 두 개. 아, 내가 칼라를 고르면 되는 거야. 티안 나는 게 뭐가 있지? 요거? 뭐얘 이거? 아, 씨. <웃음> 지금 투위시 저거 이걸를하요 이거를.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나 이거? 까나이 응. 응, 안 돼. 좋아. 너무한 뭐거 아니냐고. 고기다 고기. 와, 다이네 이쁘네. 폼 đẹp h 같아요. 폼이 어. 폼 h m 오야, 오야, 야야야 제가 요두개 했으니까 제가 고영한테 십만 동 받겠습니다. 꼭 받겠습니다. 아가 십만 동 받으면 반을 다 해야 돼. 반에 안 했으니까 만동 주고 돼지고 이상했구나. 도둑이 알리 봐봐야 반을 다 했고 근데 안 했잖아. 그럼 못 받겠네요. 안 했고 아 됐어 만동 필요 없어. 그냥 너 가져. 넙 nope. 이쁘게 <웃음> 잘했네 장현아 아다 예뻐 됐어 <웃음>